골드넥스는 세가에서 1989년에 발매한 벨트스크롤액션 게임으로 그 당시 오락실을 다녔던 사람들은 모를 수 없는 레전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총 3개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건장한 체격의 남자 캐릭터 엑스배틀러와 드워프처럼 키가 작은 길리우스 썬더헤드 그리고 화끈한 의상을 입고 있는 티리스 플레이어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유저들은 남자 여자 남자인 캐릭터로 캐릭터들의 이름을 대충 불렀었는데요. 지금이야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녀의 존재는 무척 독보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게임이지만 그녀의 의상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용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전장에서 노출이 심한 비키니 한장 달랑 입고 등장했던 그녀를 두고 역시 방어력의 끝은 노출이다라는 게임 공식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 게임들은 도트 캐릭터에 대한 표현이 서툴렀던 시기라 얼굴에 대한 표현은 대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남자 캐릭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여전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너무 대놓고 노출을 해서 그런지 섹시하다는 느낌보다는 건강미 넘치다라는 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었는데요 설정을 살펴보면 망국의 공주님이란 설정이 있었는데 공주라는 신분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전장에 나와 비키니만 입고 싸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궁금했고 저런 복장으로 말도 안되는 전투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녀도 제정신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어 너클 시리즈는 세가에서 메가드라이브용으로 만들어진 벨트스크롤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그 당시 인기가 많았었던 파이널 파이트 시리즈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게임입니다 처음 제작한 1편에서는 전투의 속도감이 많이 떨어져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었지만 이후 시리즈부터 전투 및 타격감을 크게 개선하면서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게됐었는데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남자 주인공은 계속 교체됐지만 여자 주인공 블레이즈 필링은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시리즈마다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만 등장하는 험악한 분위기의 게임 속에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종횡무진 활약했는데요 설정을 살펴보면 유도를 전문적으로 배운 경찰에 취미로 람바다를 배웠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그녀의 감출 수 없는 몸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정을 통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마다 직업이 계속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1편에서는 경찰 2편은 댄스강사 3편은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발매된 4편에서는 1편과 2편의 설정을 덧붙여서 경찰로 재직하다가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경찰서장과 싸우다가 죽방을 날리고 퇴사한 댄스강사라는 설정까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팬티가 보일 정도의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전투를 하는 모습만 지켜봐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발차기 위주로 전투를 하며 공중 제비를 도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팬티가 보일까 걱정하는 꼬맹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2편부터 캐릭터의 부피감도 커지고 상의도 탱크탑으로 바뀌면서 좀더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가녀린 몸으로 적들을 백드롭으로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상반된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캐딜락은 한때 오라시를 풍미했던 쾌콤의 대표 게임으로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를 보여주며 다른 게임과 다른 컨셉을 보여줬는데요 시원시원한 전투와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을 만나볼 수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게임을 지켜만 봐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총 4개로 녹색 티를 입은 무스타파나 등치가 크지만 데미지가 높고 돌진 공격이 좋은 주황색 티의 메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일부 성능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즐겜 유저들은 여성 캐릭터 하나 던디를 선택해 지켜보던 유저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 그녀는 신장 170cm에 53kg 외교관 겸 탐험가 라는 설정이 있었는데요. 큰키에 시원시원한 몸매 그리고 쾌활해 보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성격은 보스를 잡은 뒤 나오는 엔딩 연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배꼽이 부이는 짧은 셔츠를 입고 쫙 달라붙은 하의를 입은 그녀가 똥꼬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면 유저들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져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 스테이지부터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가 자동차 캐딜락을 타고 등장하는 연출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인싸 느낌의 그녀가 캐딜락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무척 섹시하고 간지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로팀은 너구리와 라이덴을 만든 세이브에서 개발한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적사해보고 닌자 집단에 납치된 박사를 구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들도 닌자 컨셉으로 되어 있어 다른 게임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제로팀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는 앞에 설명한 캐릭터들보다 좀더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그녀를 선택 하고 행복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의상을 살펴보면 여성 캐릭터 는 노출을 할수록 강하다는 게임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요 무시무시한 사이보그 닌자 집단이 등장하는 도시에서 저런 시원시원한 복장으로 적들을 단순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미칠듯한 전투력을 어느정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레그 비키니 같은 에어로빅 의상을 입고 있는 그녀는 하이를 미친듯이 끌어올려 섹시함을 더 했었는데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 섹시해서 잠깐 전투를 멈추고 주위를 살피던 꼬맹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자신의 의상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과감하고 화려한 기술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잡기 기술을 사용하면 하이가 똥꼬에 끼어 불편해 보였지만 자신감있게 다리를 높게 들어올려 적들을 던져버리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트 게임이지만 미세하게 바스트 모핑을 구현했었는데 기본 공격인 싸대기를 때릴 때나 이동할 때좀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바스트 모핑이 타격감에도 어느정도 일조를 했다는 개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는 캐콤이 1994년에 발매한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두 명의 인간과 두 명의 프레데터가 서로 협력해 지구를 침략한 에일리언을 물리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한 마리만 등장해도 상대하기 어려웠던 에일리언을 수십 마리 씩 때려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sf물을 좋아했던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설정에 따라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엄청 막강했었는데요. 사이보그 인간들과 외계에서 온 프레데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 다른 게임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그중 가장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는 여성 인간 사이복으로 등장했던 링크로사와였는데 일본도를 사용하는 최술의 달인이라는 설정이 있어 맨손으로 에일리언을 때려잡는 호쾌한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총을 보조 무기로 사용하며 호영각이나 쌍경파 같은 동양 무술을 사용했었는데요.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에일리언을 상대로 근접 기술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섹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상을 살펴보면 용병 단원 같은 복장을 하고 상의에는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는 갑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가 가려주는 갑주가 생각보다 커서 그녀의 몸매 사이즈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린크로사와는 유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며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에서도 깜짝 등장했었는데요 그녀를 보면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예쁜 누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캐릭터들에게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던전앤드래곤 시리즈는 캐콤에서 개발한 벨트스크롤 액션게임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오라실 게임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판타지 세계관을 심도 깊게 다룬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 게임을 좋아했고 매니아층도 두터웠었는데요. 판타지하면 떠오르는 전사, 클레릭, 드워프, 엘프 등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족과 직업에 따라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엘프 루시아의 경우 뾰족한 귀에 금발 생머리 그리고 허벅지까지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많은 남성 유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그리 성능이 좋지는 않았지만 항상 엘프를 선택해서 마지막 보스까지 힘겹게 클리어하는 고집스러운 유저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엘프 루시아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다음 시리즈에서도 등장했고 기술들도 많이 개선되고 미모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그녀를 기다렸던 팬들을 기쁘게 해줬는데요. 1피와 2피 모두 엘프를 선택했을 경우 2피는 케일라라는 다른 엘프를 만나볼 수 있어 새로운 엘프 캐릭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전작과 동일하게 긴 생머리를 하고 있고 2피로 등장했던 케일라는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와 다르게 귀엽고 통통 튀는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유저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던전앤드로곤 후속편에서 시프라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등장해 많은 유저들에게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엘프와 달리 무척 착한 의상을 입고 있어 엘프 따위는 잊어버리고 바로 시프로 갈아탄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커다란 가슴을 얇은 천으로 가리고 활동하기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복근을 볼수 있고 미모 또한 상당했기 때문에 그녀의 화려한 기술을 넉넉고 바라보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기술도 엘프와 달리 공격적인 형태의 기술들이 많았었는데요 잡기 기술을 사용하면 양다리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고 단검으로 적을 내려 찍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 모습이 무척 섹시해서 당하는 몬스터가 부럽다는 생각을 하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